7. 뇌피셜의 끝판왕. 한사군설. 일제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고대부터 우리는 원래 식민지였어. 일본의 지배는 그나마 행복한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 한국 역사 왜곡 프로젝트는 일왕의 특령이었고 한국의 영혼을 망쳐놓지 않는 한 일본의 조선 지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시행된 것이었다. 그들은 절대로 조선을 해방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당시엔 대충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 놓으면 조선으로서는 진실된 역사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동시에 당군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모두 금서로 지정하고 그 금서로 정한 서적들을 가지고만서도 다 체포해버렸다. 일본의 외국 유사 역사학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며 우리는 지금도 일본이 심어놓은 거진 역사의 울창한 숲에 들어와 길을 잃어 있다. 나 다니엘 테퍼, 한국의 역사는 절대 음금이다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랑 국사는 모두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 한국의 문화를 한자, 한회이라도 기록한 문자는 철저히 수색하여 폐기시켜버렸다. 그리고 이런 문자를 가지고만 있어도 그 소유자는 감옥에수감당을 면치 못했다. 한국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 오늘날 한국인은 이런 진실을 접하면 분개함과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일제 식민사학을 옹호하는 인지부조화 증세를 보이고 있다. 당연히 그렇게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쓰인 말을 봐보자. 한나라의 사군이 동시에 존속한 기간은 25년에 불과하며 이 이후로는 낭랑군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 역사적인 편천 상황이 각각 다른 한사군이라고 하는 역사 수로로 사용된 것은 일제의 관학사학자들에 의해 서였다 이들은 조선을 식민지로 연구하기 위해 조선의 역사에서 타율성을 강조했다. 그 근거가 되는 역사 사실의 하나가 바로 한사군이다.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조선의 역사는 자율적인 역사가 아니라 외부의 침입과 이에 따른 영향으로 진행되는 타율적인 역사이며 따라서 선진 문물을 보유한 국가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나라의 식민지로 설치된 한사군의 존재는 타율성을 입증하는 좋은 근거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한사군은 일제가 우리 역사에서 타율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조한 역사 수라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는 우리나라의 서북부 지역에 낭랑, 임둔, 진본 현도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일제가 한사군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도 일제가 한사군의 위치를 정해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맞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건 역시 인지부조화일까? 아니라면? 혹시 아니라면 우리는 한사군 밑에서 살던 것이 맞지만 영향은 받은 것이 없어 우리는 치열하게 저항하며 살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지키며 살았어 라고 말하고 싶은 어떤 이를테면 패전국 유민사군이라고나 해야 할까? 결론을 말하자면 민족문화대백과 서전에 쓰인 말은 정확하게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 낭랑군을 포함한 한사군은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다.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 다음에는 사료로 지대로 검증해보자. 클리베인. 사료로 보는 한사군의 위치. 위나라에서 관구검을 보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현도를 거쳐 고구려를 침입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동천왕 20년조. 위나라 군사들은 소란해져서 진을 이루지 못하고 낭랑을 거쳐 도망갔다. 삼국사기. 삼국사기에서는 관국검이 현도를 거쳐 들어와서 낭랑으로 후퇴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성호사설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현도로부터 나와서 낭랑으로 물러갔으니 현도와 낭랑 모두 요동에 있었음을 알수 있다. 성호사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 주듯 후한서에는 이렇게 말한다. 낭랑군은 옛 조선국인데 요동에 있다. 후한서 광무제 분기 6년조. 한사군이라는 존재들이 한반도 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동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낭랑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 쪽에 있는 조선의 서쪽 일부. 일단 말하자면 요동 조선만을 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집중해야 할 것은 교과서에 한반도 안에 있다던 한사군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요동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요동은 진나라 대설치했는데 유주에 속해 있다. 한서지리지 일단 요동군이라는 게 유주에 있다. 장소에 집중하자. 유주는 북경이다. 낭랑군은 무제원봉 3년 열었는데 왕망은 이걸 낙선이라 말했고 유주에 속해 있다. 한서지르지. 낭랑은 유주에 속해 있다. 한서설전열전. 낭랑군이라는 게 유주에 속해 있다고 한서에서 말한다. 그런데 유주는 어디다? 북경이다. 즉 낭랑군은 북경에 있다. 북경은 어디다? 요동이다. 요동군에는 1 8개 현이 있는데 그 18개의 현 중에 험독이 있는데 한서지르지. 험독은 조선왕 위만에도 없지다. 물이 험한 것에 의지하므로 험독이라고 한다. 응소의 한소주석서 북경에 있는 요동군에 18개의 현이 있는데 그 중에 물이 험한 험독이라는 게 있다. 일단 북경 요동에 험독이 있다. 그럼 이 요동의 험독은 정확히 어디인가? 왕엄성은 낭랑군에 있는데 폐수의 동쪽이다. 이것이 험독이다. 신찬 이것이 험독이다. 조환전쟁은 요동에서 전개된 것이다. 폐수에 이르러 오조선과 한나라의 경계를 삼았다. 사마천 4기 조선열전 위만이 북상투를 틀고 오랑캐 복장을 입고 동쪽으로 도망아요. 요새를 나와서 폐수를 건너서 그러니까 상투의 모습이 동이족하고 중국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상투를 틀고 여기서 말하는 오랑캐 복장은 자기들한테 오랑캐 이쓴 사람한테나 오랑캐지 우리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옷을 입고 우리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요동에 있는 물이 험한 험독은 폐수의 동쪽에 있는데 또이 폐수는 고조선과 한나라의 경계선이라는 것이다. 정확하게 폐수는 어디인가. 폐수는 요동 세외에서 나온다. 사기정이지리지요동의 금방 밖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폐수라는 것이다. 집중할 부분은 아무튼 그게 요동물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흐르는 물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주는 현재 베이징과 텐진에 일 때, 그러니까 북경이다. 이것이 요동이다. 한사군은 이 요동에 있었다. 클립라인. 사료로 보는 한사군의 위치2. 장자면은 낭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 후한서 최인열전. 아무튼간에 낭랑군이라는 게 한반도의 대동강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동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낭랑군 수성연에는 갈석산이 있는데 만리장성의 기점이다. 태강제리지. 낭랑군이라는 것 속에 아무튼간에 수성연도 있고 갈석산도 있고 땅콩도 들어있는데 그게 만리장성의 기점이다. 역시 요동부군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다. 한반도에 낭랑군이라는 건 없다. 그런데 애들은 일제가 조작한 존재하지 않았던 식민지 역사를 배우고 있다. 갈석산은 요서군, 임유현, 남쪽 수중에 있다. 수경주, 갈석과 요서라는 단어에 집중하자. 요동에 있다는 낭랑군 속에 갈석산이 있는데 이 갈석산은 요동도 아니고 더 서쪽인 요서에 있다는 사실이다. 즉 갈석산은 요동 중에서도 요서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서쪽 요동에 있었나보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민사학자들은 갈석산을 한반도에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한반도 안으로 모든 지명을 비정한다. 한국이 무조건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일제의 명령을 아직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진시황이 태산에 행차했다가 다시 동으로 바다 위로 순행해 갈석산에 이르렀다. 한소 무제봉기 태산은 산둥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그 위로 올라가면 요동이다 진시황은 자신이 점령한 땅의 끝을 가서 갈석에 올라 경계선 너머의 조선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곳이곧 고조선과 한나라가 전쟁을 벌이던 지역이다 요동에서 돌아왔다 사기 진시황 봉기 신하들이 시황제의 송덕비를 세우기 위해 진시황이 갔었던 갈석산에 갔다가 돌아온 것을 요동에서 돌아왔다라고 적은 사마천 바로 이 갈석산 부근이 고대의 지오피였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거기가 경계선인 것이지 한 사군이 한반도에 없었다는 것이다 진시황의 영토가 동쪽으로는 바다와 조선에까지 이른다 사기 진시황 봉기 이 바다는 이들에게는 동쪽 바다이며 우리에게는 서해바다다 조선에 이른다는 말은 조선을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경계가 조선땅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동으로 바다에 이르렀다는 말은 발해 남쪽에서 양주, 소주, 태주 등의 동쪽 바다를 뜻하는 것이다. 사기 정의. 여기서 말하는 발해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발해 국가가 아니고 여기 껴있는 이 바다를 뜻한다. 원래 한나라 낙랑군 황엄성인데 곧 고조선이다. 괄지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고조선이라는 것은 낙랑군이다. 낙랑군은 어디? 요동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들어간 곳은 요동이지 한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거왕이라는 용어 때문에 조선 자체가 망한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실상은 고조선은 삼국체제로 운영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요동조선, 번조선에 한사군이 설치는 것이다. 어쨌든 한반도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후임들은 그것부터 배우고 있다. 진시황의 영토가 동쪽으로는 바다와 조선까지 이른다라는 말은 우리 쪽에서 보면 서해바다와 요동인 것이다. 이것이 고대의 영토인식이었던 것이다. 클립10 고대 중국인들의 영토인식 동방의 끝 갈석산을 지나면 조선이다. 대인지국을 관통하면 동쪽에 이르는데 해가 뜨는 곳이다. 회남자 시츄쿤. 낙랑군이고 대방군이고 이들에게 동방의 끝이라는 것은 요동이다. 요동을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곳이 펼쳐진다. 무슨 맥도날드도 아니고 다른 한사군만 따로 조선해서 햄버거라도 팔러 올거 아니라면 못 오는 것이었던 것이다. 동으로 갈석산을 지남으로서 현도, 낙랑을 군으로 삼았다. 한서, 가현지열전. 반군은 중국 내지에서 저 책을 썼고 그가 보는 위치에서 현도, 낙랑은 동쪽에 있는 갈석산을 지나야 나오고 그것은 바로 요동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다. 한사군은 요동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곳이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며 말하자면 고대 고조선과 한사군에 지급했던 것이다. 일본 식민사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교시와 지원으로 움직이는 한국의 반지성주의 식민사학자들의 뇌피셜과은 완전히 다르게 실제 서류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래서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카르텔의 준동일 뿐이고 여론전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그 생각을 굳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 즉 보는 눈이 많아지면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기생하는 장소는 여러분의 무지란한 음란 장소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식민사학자들은 카르텔과 피레미 역사 유튜버 따위들을 이용하여 여러분에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역사는 1945년 8월에 멈춰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봉이전은 숙주를 죽이기 위해 구충제를 씹어 삼킬 시간이다. 최근 환인, 단군고기. 한당 고기역 주범 축소판을 참조하였고 이덕일 박사의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을 많이 인용하며 전개하였다. 이 영상의 풀버전은 본 채널에서 볼수 있다.